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해보이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차! 오늘은 토네타와 게토레이를 마셔볼건데요 게토레이가 상업화된건 1967년 스토클리뱅 캠프가 생산과 판매 라이센스를 인수하던 때부터였는데요 기존의 레시피에 라인맛과 오렌지맛을 첨가해서 이제 예,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개토레이 맛이 낫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인들이 원샷맨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개토레이와 토네타를 원샷해 보겠습니다. 버음이 있어서 완전 시원했고요. 개토레이와 포니타의 조합이 너무 잘 어울렸어요. 이온 음료의 조합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었는데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든지 원샷 해보이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척!